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룹 세계로 축복합니다. 9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래에게서 나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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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려드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끊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없느니라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원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교에서는 회 은사로 인해 의견이 분분했으며 다툼과 언쟁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뛰어나고 귀한가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가 이런 언쟁이었습니다.즉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더 신령하고 영적인가 아니면 네가 받은 은사가 더 신령하고 거룩하며 영적인가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교회의 덕을 세우고 한 몸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르치는 은사를 너무 사모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더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더잘 섬길 수 있도록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령님들도 역시 갖기 원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성령의 은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은사를 주시는 주체이신 성령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객이 전도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멸되지 않고 활활 불타오르게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릴 때그 은사는 우리의 부르심과 성향에 맞게 성령께서 주시고 그 은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에 더 집중하기보다 성령께 더욱 집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한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한 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비교하고 가치를 따지며 실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모두 귀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성령에서는 일부만 언급되었지만 교회가 존재하고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은사들은 더욱 다양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는 도움의 은사 또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알고 잘 채워주는 섬세함의 은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섬김 교회의 섬김이 필요한 영역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은사 식사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정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모두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드러나고 보이지는 않지만 예언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와 동일하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들 또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각 개인의 부르심에 맞게 주신 것이지요. 특별한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각 지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러한 은사를 계신 분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립하기가 어렵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이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이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이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어떤이는 병고침고와 능력의 은사를, 어떤이는 영분별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각종 은사들을 주시며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그분의 주관으로 각 개인에 맞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특징은 어떤 대가나 요구사항이 없이 선물과 같이,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노력, 영적인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은사와 성숙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성령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성숙은 많이 다릅니다. 성숙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깨뜨리고 나의 경험과 생각, 지식, 감정을 십자가에 못박고 완전히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에너지가 들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종종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병고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등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움을 사로잡을 만한 은사들을 행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또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은 은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은사, 영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움을 살 만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께 묻고 이 은사가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은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함께 동반될 때 우리는 더욱 세상 속에서 단단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 집중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께 묻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 은사들이 더욱 풀어지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지체들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더욱 유익한 은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오늘이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은사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성령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힘을 모으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내가,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때내 안에는 성령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풀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은사가 풀어져서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교회 헬렐루의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길 풍손, 원하며 내가 오늘 만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더욱더 그,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또한 허락하셔서 은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